뭐 외국 제품이 더 좋아요 한국 제품이 한국 제품도 괜찮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보톡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보톡스가 정말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전에 나왔던 거는 어, 엘러간 제품이죠 보톡스 그 다음에 저쪽 프랑스 쪽에 입센의 제품으로 디스포트 이 두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산 제품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마요블럭이라고 톡신타입 B라는 제품들이 또 나왔다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독일산 제오민이라는 제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제품으로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메디톡신 그다음에 보툴렉스 그다음에 요즘 나온 리즈톡신 나보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는 정말 필러에 이어서 어, 보톡스 쪽에도 정말 강국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. 뭐 외국 제품이 더 좋아요? 한국 제품이 한국 제품도 괜찮나요? 그런 말투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 있냐면 보툴리눔 톡신이 외국사는 굉장히 깔끔하고 정제돼 있고 한국사는 싸지만 음, 뭐 효과도 좀 부정확하고 좀 나쁜 제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처, 처음에 처 나온 얼마 안된 제품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가능한 정도로 어 아직 일정 수준에 못 올라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장에 나와서 10년 정도를 어 아무 문제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면 저도 임상을 다 해봤지만 그런 제품들은 안전하게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고 우리나라 제품이 오히려 외국에서는 훨씬 더 평가를 받고 좋은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산과 외국산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. 오히려 국내산 제품이 훨씬 더어 안정적이고 어 우리나라 식약청이 딱 이렇게 계속해서 조절을 잘 하기 때문에 국내 제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일부 제품 그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지는 제품인데 그 보톡스톡신 중에 불필요한 단백질을 빼면서 순수 톡신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 공정상으로는 한 단계 앞선 제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그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면 내성도 안 생기고 항체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좋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막 선전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오히려 그런 제품들이 좀더 약한 경향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쓰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제품 쓴다고 해서 아예 내성이 없고 너무너무 좋은 뭐 이런 정도라고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크게 발견되지 않아서 적정한 제품 국산 제품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그런 제품도 안전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국산 제품도 자신 있게 어 여러분들한테 주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의사들끼리의 커머센스가 형성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.